아 추측 트레이트줄 알았네 아 순간 놀랐다 으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이 레전더리 하나 뽑기 진행해볼건데 자 지금 제가 레전더리 이런게 없죠 그래서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충전해 와가지고 2만 원 충전에 와 가지고 지금 27,000 어 박스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에 그 얼마야? 499 박스란 말이에요? 최대한 다 사서 한번 얻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자,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 6 3 7 3 8 3 9 40, 4 1 4 2 4 3 4 4 4 4 5 어딨어요? 어? 어? 더 나왔다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신 오십 개자총 50개입니다. 선물상장로 50개 가지고 있구요 이거 싹다 한번 까서 레전드를 한번 얻어봅시다 자 갑니다 첫번째 거. 뿅! 이거 뭐야? CD. 아니야 없어도 돼자 두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뿅아 초이기 자, 세 번째 갑니다 아후후후 뭐야 이거 희기 오네 번째 거 갑니다 뿅또아 똑같은 거 나왔네 다섯 번째 출발 자, 여섯 번째 갑니다 훗후훗훗훗흔들랑어반응하고 이것도 초이기네 오 자, 일곱 번째 출발 짜자잔! 오! 여덟번째! 자, 아홉번째! 열번째! 자, 열개갔는데요 아직까지 레전더리 안 나왔죠? 오. 자, 레전더리 열개갔는데안 나왔어요. 레전더리 이 기차예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음 이거 하나 얻어러 갑시다. 자, 이번에는! 와! 안 나왔어요. 어, 이번에는! 짜자잔! 안 나왔어요! 어? 이번에는... 나올거야 얍. 얍! 안 나왔죠? 이번에는 나올걸? 어디갔어? 이번에는 나올걸? 빵! 어? 왜 선물... 어 나왔다! 몇 번째지? 까먹었어! 프로펠러 나왔구요! 자... 자... 희귀! 그냥 희귀 등급 나왔어요! 자 그냥 희귀 이것도 마찬가지 희귀등급이네요 자 그냥 희귀등급 등장 아 이번에는 그냥 고급이네요 어 이거 보면서 해야겠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초희기 아 그냥 희귀 자 흔들어 그냥 희귀 흔들어 나라 레전다리아또안 나왔어요 희귀 희귀 냉동이 진짜 많이 나오네 어 그냥 희귀? <웃음> 어우 순간 레전더링 나온 줄 알았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네 그냥 희귀? 이번에는요 짠 그냥 희귀? 아왜 이렇게 희귀만 나와 뭐야 아! 고급! 등장했죠? 자! 초이기! 야 근데 이렇게 많이 까는데 설마 레전더리 하나 안주겠어? 레전더리 4% 아니야? 4% 떴다! 떴다! 자! 추추 트레인! 떴죠? 어... 레전더리 등급의 이제 아이템이고요. 자, 레전더리 등급 드디어 발견합니다. 자, 일단은 근데 남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남은 게 아직 워낙 많거든요, 아직. 다 열어봅시다. 음, 자 나머지도 까보도록 하죠. 자, 레전더리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짠. 아, 잠깐만 이거 나 무슨 등급을다 까먹었어. 잠깐만. 이거 등급을 까먹었어. 등급, 등급 보러가자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레전더리 등급만 이거 다 까먹었어. 나 근데 솔직히 5 0개면은 오! 츄츄 츄츄 트레이두 2개 등장했네요 자 나머지도 그냥 편하게 까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사실 두개 50개 중에 두개뜬 거면은 어 확률은 정확하게 이제 맞거든요 원래 4%니까 원래 100개 중에 4개 떠야 돼요 음, 100개 중에 4개 뜨는 건데 지금 50개 중에 두개뜬 거니까 네, 확률 맞죠 자 좋아 과연 뭐더뜰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하나 더 뜨면 이득입니다 자 하나 더 뜨면은 이득인데 과연 하나 더 등장을 해 주시나요 정말 네개 중에 하나만 아 추출 트레이튼 줄 알았네 아 순간 놀랐다 와야 뭐야. 대박인데 자 마지막 두개다 까도 뭐나오지는 않겠죠 오, 좋아요 자세개 뽑았습니다 원래는 4% 확률이기 때문에 이제 100개 중에 4개 떠야 되고 50개 중에 2개 떠야 되는데 50개 중에 3개가 떴네요 자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오늘은 50개 우리 선물 상자 50개 깡 한번 해봤고 전설 등급 총 3개 획득합니다 후 좋아좋아좋아 좋아. 자 우리 다음번에도 우리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은 하고싶은데 못하는거 있잖아요 뭔가 100개 까기 뭔가 50개 까기 이런 컨텐츠 여러분들 추천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나른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계밌게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다음번에는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지 우리 여러분들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백나른이었습니다.